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영석입니다. 지금부터 선화증권 론 제38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38강부터는 마지막 장인 제9장 전자선화증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자선화증권의 첫 번째 시간에는 어, 전자선화증권의 의의와 1990년 CMI 전자선화증권 규칙 본래로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증권 소지인이 선하증권을 이용하는 목적은 증권 소지인이 증권을 이용하여 운송 중에 있는 물건이라도 이를 양도하는 등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고 어, 증권의 최종 소지인은 어,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시하고 운송물과 상환함으로써 증권에 기재된 운송물을 인도받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선하증권 이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여 수하인이당해운송물 인도받고자 해도 선화증권이 도착하지 않아서 운송인에게 선화증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문제는 선박의 운항 속도가 빨라지고 또 하역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에 선박의 운항에 시간은 단축되는 반면 선화증권의 유통과정에서 특히 은행에서 대금결제를 위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입 어, 시간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선 문제의 해결 수단이 해상 화물 운송장과 전자성화 증권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 특히 IT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전자금융거래가 전통적인 창구 거래를 급격하게 대체하면서 유가증권의 전자화에 대하여 도 활발한 연구와 실용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면에 의한 증권을 전자문서로 대체하는 방식인 전자서면방식은 전자음과 전자수표 등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문서 없이 일정한 등록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묶거나 어, 즉 어, 페이퍼리스를 지향하는 방식인 전자등록방식으로는 전자투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어, 선화증권의 전자화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는데요. 선적서류의 전자화 노력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가 선화증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는 종이 서라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그 내용을 컴퓨터에 보존하고 운송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특정 키를 정하고 그것으로 서라증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등의 처분을 하거나 운송물 인도 청구권 행사시 종이 서라증권의 제시를 대신하여 전자문서 교환 방식 등 종이 없는 전자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그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선화증권의 시도는 스웨덴의 그룹 그램폴 교수의 카고키 리시트 시스템, 노르웨이의 웨인스코에서 우 시행한 통지 확인 시스템, 또 국제유조선 선주협회의 시독 시스템, 미국의 무역절차간소화위원회가 시행한 UNEDI 팩트의 기본구조를 활용한 종이선화증권 문제점 해결 시도, 또 CMI의 전자선화증권 규칙, 전자상거래에 관한 온시트랄모델법 볼레로인터내셔널사가 선화증권을 포함한 무역서류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한 문서표환을 구현하기 위해 시행한 볼레로 프로젝트의 추진 등이 이러한 시도에 속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자선화증권이 보편화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아, 이, 보편화되지 못한 그 여러 가지 원인 또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 관련 당사자들이 다양한데, 매도인, 매수인, 또 은행, 운송인, 보험자, 세관 등 굉장히 많은 관, 당사자들이 여기에 관련이 되는데요. 이러한 당사자들의 종이선화증권 사용 습관과 전자 거래에 따른 위험 요소의 내지에 대한 염려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환경이 어, 개인별로 또는 기업별로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어, 이러한 컴퓨터 환경의 차이 때문에 보편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 전자선화증권의 문서성 및 전자언어의 증거력, 책임주체성 등과 같은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국가의 법률 및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송화인의 운송계약 및선적서유 제공, 및 운송인의 선화증권 작성 및 발행, 증권의 유통, 선라증권의 상황과 무송물 인도 등 현행 종이 선라증권의전 과정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서 보편화되기에는 아직은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한편 우리 상법은 실무계의 요청에 의해서 2007년 7월 개정시 제862조의 한계조문을 신설하고 이 조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상법의 전자서화중권 규정 시행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어, 다음은 1990년 CMI 전자서화중권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CMI에서도 1980년대 초 해상화물우송장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는 등 검토하고 1988년 국제소업위원회를 구성해서 어, CMI 전자서화중권 규칙을 어, 1990년 6월 29일에 채택합니다. 어, 대부분 현재의 절차를 유지한 서류에 의한 업무 처리 방식과 또 동일한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어, 이는 실무상급작스러운 변화를 피할 수 있고 관리의 우수성을 기할 수 있는 동시에 과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이와 같이 어, 규칙에서 현재의 절차를 유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 전자선화증권 규칙은 국제협약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당사자가 임의로 채택할 수 있는 사적자치원리에 따른 민간통일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 따라서 이미 규칙의 형식으로 당사자가 채택을 해야만 어, 이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 규칙을 따를 것을 전자식 절차의 시작 전이나 또는 최초의 계약구속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어, 핵심요소는 개인키와 개인 등록과 운송물의 인도, 뭐 이러한 것들인데요. 아, 특히 개인키는 CMI 규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서 양도될 종이 선화증권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소지인으로부터의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며 새로운 소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전혀 새로운 개인키가 새 소지인에게 제공이 됩니다. 새로운 개인키는 단지 메시지를 확인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암호, 접속코드, 전자서명, 확인보호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은 별도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개인 등록과 운송물의 인도인데요. 개인키위외의또 하나의 기본 요소가 개인 등록인데 운송인과 인도의 위험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인도에 대한 정보에 접하기 위한 보다 더 명확하고 직접적인 통신에 의하여 운송인은 불인도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협약이 아니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임의 규칙의 이 형태를 띠고 있고요. 운송계약의 조건이 이 규칙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화증권의 발행과 전자문서 교환 방식을 병용할 수 있는데요. 전자문서 교환 방식을 통한 종이 없는 거래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종이 선화증권의 발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증권 소지인은 운송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운송인에 대하여 종이선화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선택권을 가지게 됩니다. 운송인은 운송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소지인에 대하여 종이선화증권을 교부할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고 다만 운송물의 인도가 부당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종이선화증권의 발행은 할수 없으며 종이선화증권의 기재사항은 전자식 수령 메시지의 내용이 그대로 재생되고 그 방식은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하게 됩니다. 종이선화증권이 교부된 때에는 개인키는 취소되고 EDI 절차를 종결하게 됩니다. 종이선화증권이 교부된 경우에는 운송계약이나 국제협약 또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전자문서 교환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 있어서 운송계약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의 운송물 수령 선적에 대한 EDI 절차 및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면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할 때에는 송화인에 대하여 송화인이 지정한 전자식 주소로 메시지에 의한 운송물을 수령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전자메시지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기재내용은 종이선아증권의 기재사항과 공통이 되고요. 수령한 메시지에는 소지인의 정구에 따라서 운송물을 선적한 즉시 선적한 일자와 장소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의사항을 기록한 메시지는 종이선화증권이 기재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소진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수화인 지정 또는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또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다른 당사자에게 전환할 수 있으며 종이선화증권의 소진과 동일하게 운송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운송물에 대한 사항을 운송인에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권리의 이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지인에 의한 운송물에 대한 권리의 의전은 전자문서 교환 방식 특유의 절차에 따르게 되는데 소지인이 양수인에 대한 양도의 의사를 운송인에게 통지하고 운송인이 이러한 통제의 메시지를 확인하면 운송인이 양수인에게 제4조의 계기된 상, 즉 정보를 운송하게 됩니다. 양수인 즉 새로운 소지는 권리의 수령을 운송인에게 통지하고 이에 따라 운송인은 종전의 개인키를 취소하고 새로운 소지인에게 새 개인키를 발급하게 니다 어, 이상의 절차에 의한 권리의 이전은 종이사라진권에 의한 권리의 양도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데요. 양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권리의 양수를 하지 않을 것을 통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운송인에 대한 통, 수령의 통지를 하지 않을 때에는 권리는 이전되지 않습니다. 다음 운송물의 인도 및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어, 운송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장소와 일자를 통지하게 되는데 통지를 받은 소지는 수화인을 지정할 의무가 있으며 운송인에 대하여 개인키에 의한 확인을 한후 인도할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소진에 의한 수화인의 지시가 없으면 소진을 수화인으로 보게 되고요. 운송인은 위의 인도 지시에 따라서 적절한 확인이 있으면 수화인에 대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인도가 있으면 개인키는 자동 폐기가 되고 운송인은 수화인으로서 인도 청구를 한 자가 사실상 당사자인과의 요구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이 증명된 때는 운송물의 인도가 잘못되어도 책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에 따른 선화증권 거래체계는 어, 송화인과 운송인 이 선화증권을 양수간 양수인 사이에서 어, 이러한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뭐 순서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규칙의 한계는 어, 선화증권은 금융의 자료전송과 동료로는 논할 수 없다는 점, 또 참가자가 다종다양하므로 통신 프로토콜과 비즈니스 프로토콜의 표준화가 고려가다다는 점입니다. 이 선화증권이 전자적 방식으로 전환될 때 운송물의 물권 이전 측면은 법적 해명이 불가능하고, 운송물의 물권 이전에는 대가와 동시에 의혹요청있고그 때문에 전자적 자금 이동 시스템과의 결합이 불가합니다. 상정되는 거래는 산적 운송물의 거래가 주된 대상이고 개품 거래에는 불필요한 것인데 자료의 등록 기간이 당사자인 운송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시스템화의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소규모의 운송이사, 무역회사 등이 감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것들이 이 규칙의 한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전자선화증권이 어렵다는 것은 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예를 들어서 운송계약의 관점에서만 보면 운송인이 이러한 그 전자서화증권의 발행 시스템을 어, 운영을 하면 됩니다만 은 여기에 또 매매 대금 결제 과정이라는 금융기관 은행이 이제 중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대금, 결제 관, 대금 결제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은행이 이러한 어, 시스템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다른 법률관계가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운영되기가 이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운영관리 주체의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송인이 이러한 시스템을 관리할 때 금융상의 사고가 생긴다면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을 쓸수있는가또 은행이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때 운송물의 멸실훼손 또는 어, 선화증권의 그 미스 딜리버리에 서 발생되는, 어, 이런 소원에 대해서, 어, 은행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되기 때문에, 어, 이 전자선화증권을, 전자선화증권은 다른 그 서류의 문서의 전자화와는 상당히, 어,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CMI 모델 시스템은 이론상 누구에게나 사용이 허용되는 개방형 시스템인데 사용 당사자들은 특정 단체의 회원일 필요가 없고 요구되는 기술 수준을 갖춘 어떤 우인이라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델의 필연적인 문제점은 해상에 있는 선박과 육상 사이의 개인키의 전송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인데 이는 전통이 무선교신 이외의 방법으로 행하여지기는 어렵고 원칙상 무선교신은 무권한자인 제3자의 수신으로 인한 사기의 개입을 배제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있습니다또 개인키를 취득한 자는 직접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고, 그후 진정한 소지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하여 물건을 전매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기는 운송물의 양육시에 발견되겠지만, 그 시점에 사기를 행한 자는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인출하여 사라진 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겠습니다. CMI 모델이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사기에 대하여 취약하다는 점과 시스템을 원하는 정도로 안전하게 개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개방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치는 관료주의 추가 개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시스템을 개방하거나 개방하게 되면 은 개방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안정성이 떨어지고 안전하게 하면은 어, 역시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관료주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이런 문제점이 있구요 완벽하게 해방적이고 안전한 시스템을 창출하는 것은 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절충을 할수 밖에 없다 어, 그래서 CMI 규칙은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못하고 실패한 모델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 CMI 규칙에 의한 EDI 메시지를 통한 거래 메가격이지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될수 있습니다. 송화인, 양수인, 양수인, 수화인. 요 사이에 선박 회사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면은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꼭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본레로 선화증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자 선화증권은 결국 인터넷의 급속한 사용 증대와 선박의 고속화, 종이 서류에 기초한 무역 거래 비용의 절감 요구 등이 있었기 때문에 시도가 된 것인데요. 볼레로 프로젝트는 유럽의 기업이 중심이 되어서 선화증권의 전자화 시도 프로젝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1994년에서 9 5년에 걸쳐서 EU가 중심이 되고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기업이 근서 시험을 조직하여 유통선화증권 등 선적서류와 관련한 전자데이터의 등록보관 인증을 UN EDI 팩트 표준에 따라서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실험프로젝트라고 하겠습니다. 어, 볼레로 시스템은 공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선화증권을 포함한 무역서류의 교환을 종이서류 대신 전자식으로 해결하려는 개념입니다. 그 특징은 선화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통제하는 중립적 기구로서 권리 등록 시스템을 설치하여 선화증권 상의 권리의 변동을 여기에 등록 관리하도록 한정입니다. 권리의 처분 행사 등에 대한 전자메시지의 진정성과 무결성을 보장을 위한 장치로 두 개의 암호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별국가의 법제가 미비한 상태이고 법령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각각 어, 상 이들이 각각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로 시스템화에서의 거래 당사자들은 전자상가증권의 증거성, 담보성 또는 중거법 등에 대하여 본래로 규정집에 따르기로 한다는 상호 협정을 체결하여 법적 한지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볼레로의 구성원과 볼레로 선화증권의 관계가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의 형태로 어, 이루어집니다 볼레로 시스템이 중간에 있고요. 각 관계자들이 여기 회원으로 가입해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어, 전자선화증권의 발행 및 이용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도인의가 신용장에 의거해서 어, 외국인의, 외국인의 매수인 B에게 t v 2 0 0대를 매도한다고 했을 때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고 운송인은 본래로 선화증권을 작성하고 송하인은 그 매도인이 되며 그가 본래로 선화증권의 소지인이 됩니다. 또피배수인으로는 매수인이 되겠습니다. 매도인은 권리소지인으로 은행X를 지정하고 본래로 선화증권과 그밖에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에 디지털로 서명하여 본래로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은행 X는 본래로 선하증권을 심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매도인의 계좌에 신용을 부여하게 되고 새로운 권리 소지인으로서 은행 Y는 그의 권리를 매수인 B에게 이전하고 그 매수인 B를 본래로 선하증권의 소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은행 Y는 전송될 원서류의 내용을 추가 심사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 서류를 수리하고 하게 됩니다. 매수인 B로부터 물건 매매 대금을 징수한 후 은행 와인은 그의 권리를 매수인 B에게 이전하고 그 매수인 B를 본래로사는 분의 소지인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본래로사는 운송인을 대신하여 매수인 B에게 그가 운송물의 권리를 취득했으면 통제하게 되고요. 매수인 B는 운송물의 권리를 취득한 상태에서 운송 중의 운송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습니다. 수입업자가 전매를 원할 경우에는 볼레로 선하증권의 소지인 또는 그의 지시인으로서 새로운 매수인 시위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볼레로사는 어, 최의 매수인 B와 같이 전매된 경우 운송인을 대신하여 매수인 c 에게 그가 운송물의 권리를 취득했음을 통지를 하게 되고 어 볼레로 선하증권의 권리를 취득한 시는 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런 관계를 삼성전자와 소니가 거래를 할 때, 어, 이런 외환은행과 HSBC 은행이 중간에 걸쳐 있는 어, 상태로 어, 그 한진해운에서 선화증권을 음, 발행하고 어, 음, 송하인은 이제 삼성전자가 되고 수하이는 소니가 되는 이런 형태의 거래를 어, 우리가 상대해서 어, 이용 절차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요이 1, 2, 3, 4 순서대로 한번 연필로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선화증권의 제시와 운송물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 매수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으려면 본래로 전자 선화증권이 전자식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매수인이 본래로 시스템을 통해서 선화증권을 제시하면 본래로 사가 운송인에게 이 사실을 통장과 동시에 매수인에게도 선화증권이 운송인에게 제시되었다는 확인 메시지를 전송하게 됩니다. 목적지에서 운송물을 인도받고자 하는 사람이 운송인에게 그가 바로 매수인, 음, 즉선화증권 제시자라고 신원을 확이, 확인시킨 경우 운송인은 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게 됩니다. 어, 다음은 중각통제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볼레로 시스템은 법률적 기술적 측면에서 접근 방법상 CMI 규칙과 다른데요. 어, CMI 규칙은 전자선화증권의 통지 확인 방법으로 하나의 개인키를 도입한 반면, 볼레로 시스템은 한상의 개인키, 즉, 암호를, 저 암호, 개인 암호와 공동 암호를 사용해서 보안성과 진정성을 좀 제고 높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CMI 규칙에서는 운송인을 일종의 중앙통제기관으로 하고, 그로 하여금 전자서화증권의 유통관리를 하게 한 반면, 볼레로 시스템은, 이 볼레로사라는 이 중간에, 음, 운송인도 아니고, 은행도 아닌, 이 시스템을 운영한 별개의 회사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본레로 시스템은 현행의 강행 복귀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별도의 본레로 룰북에 의을 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점이 CMI 규칙과 크게 다르다고 하겠습니다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본레로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용하게 사용되고 이 있는데요. 첫째 인증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 어, 전자상거래의 최대 과제인 인증, 부인 봉쇄 및 메시지의 무결성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CMP 방식에 어, 의하여 해결되고 이 방식에서 메시지의 전송은 공개 에, 키 암호화 방식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시스템의 모든 사용자에게 한상한 키가 발행되고 그중 개인 키는 사용자가 은밀하게 보관하고 공개 키는 시스템의 기타 사용자에게 공개가 됩니다. 일체인 메시지는 발송자의 개인 키에 의하여 디지털, 방, 디지털 방식으로 서명되고 본래로에 전송되며 여기서 그에 상응하는 공개 키에 의하여 인증됩니다. 수학적으로 사용자의 개인 키에 상응하는 공개 키는 기술적으로 서명된 메시지를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 의하여 메시지 수령자는 발송자의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신자가 어떤 방식으로 공개 키의 진정한 발송자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디지털 서명 인증에 의해서 이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볼레로는 인증기관 또는 공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볼레로다넷 t 은각 사용자에게 디지털 증명을 발행하고 이는 메시지 수령자에 대하여 메시지의 서명에 사용된 공개키가 실제로 메시지상의 발신자에게 발행된 키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서명이 전자 메시지에 적용되는 경우 어, 디지털 서명은 당의 메시지에 대하여 해시 결과로 알려진 본유의 수학적 축약물을 생산하게 됩니다. 전송 중 당의 메시지의 변조는 상이한 해시 결과를 산출하게 되고 공개키 방식에 의한 수신자의 확인 결과, 해시 결과가 변하지 않는다면 수신자는 메시지가 전송 중 변경되지 않았음을 알게됩니다 사용자는 개인키의 안전을 보장하고 또 운영 서비스 계약상 어, 개인키와 관련한 잘못된 사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사실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또 규정집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CMP 및 권리 등록 구조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은 이 규정집입니다. 일체의 시스템 사용자 사이의 다자간 계약으로서 당사 사용자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기타 사용자와 전자적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규정집 이변의 철학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존의 계약관계를 변경하고 전자환경 하에서 당사자들의 권리가 전통적 환경과 동일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규정집은 국제무역거래를 형성하는 기본계약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을 통한 기본계약의 체결여부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자거래에 대한 법적 장애에 직면하는 경우에 대비한 접근법은 본래로 환경 내에서 종이 문서상의권리 의무를 기능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전자상거래 환경은 상당히 역동적이므로 규정기본 사용자 간 합의된 절차에 의하여 미래의 전자상거래 발전, 새로운 입법, 기술의 진보, 볼레로단 서의 운영 경험 및 추가 서비스에 적합하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볼레로 선화증권의 법적 문제가 있는데요. 운송계약의 서면 요구와 관련해서 성문법규상 계약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의 부재 또는 미비에 대한 법적 효과는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볼레로는 전통적인 종이문서를 전자메시지로 대체할 목적으로 고안되었기 때문에 전자메시지의 법적 유효성용은 볼레로의 성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국제무역에 부수하는 다양한 계약에 대한 중국법상서면요로구 전자문서를 유효하게 대체될 수 있는지, 대체 불가능할 경우 법이 서면 계약의 요구를 간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자적 방식에 의한 계약 체결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어, 운송계약서는 물건의 수령증 역할을 하고 운송계약 조건 및 운송인의 인도 의무를 명시하며 송하인의 변경에 대한 송하인의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일부 운송계약서는 물건의 물리적 인도 또는 배세에 의하여 어,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이전한 권한증권의 역할을 하고 권한증권의 소지는 권한증권을 담보로 하여 물건에 대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 해상운송계약은 종이선하증권에 의하여 입증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어, UAE와 필리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서면을 강제하고 있는 국가는 매우 드물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운송계약의 승립과 관련하여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는 불교식 계약성을 어, 그 법적 성질로 하기 때문에 어, 국제물건운송계약에서 어, 그 서면 요구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요건으로 되어 있지 는 않으나 뭐 크게 문제가 되지 는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협약상 1978년 함부르크 규칙에서는 선화증권 발행국의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전자적인 수단으로 선화증권의 서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어,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전자선화증권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칙이 거의 사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해운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1924년 해그 규칙과 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어, 선화증권이 서면으로 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있지만 해상운송계약의 승리요건으로서 전통적인 선화증권의 발행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운송인은 송하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전통적인 선화증권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선화증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헤이그 어, 비스피 규칙이나 헤이그 규칙이 서면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또 국제항공운송에 적용되는 바르샤바 협약에서도 항공화물운송장의 발행을 눈치하고 있지만 어, 서류의 부재가 운송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 역시 그 전자적 방식으로 어,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어, 서면 요건을 음, 그 서면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 않다는 점에서 어, 사용하는데 어, 그렇게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어, 다만 1924년 해이금 규칙 등 운송 관련 국제협약을 적용 범위에서 어, 전자선화증권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선화증권을 어, 발행했다고 했을 때의 어, 효력의 문제는 그 협약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어, 될수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도래로는 계약적인 접근법을 채택하고 운송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국제협약을 채용을 의도하고 있는데 이런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상관습법으로 법원에서 인정을 해야 하지만 아직은 상관습이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어,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어, 종이 서나증권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어, 그렇다고 해서 서나증권의 발행이 강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전자 서나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선화증권을 발행했을 때,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법률로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어, 이러한 본래로 선화증권의 경우에, 본래로의 규칙에 의해서, 이 선화증권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헤이그 어, 규칙이나 헤이그 비스비 규칙을 계약의 내용으로 이렇게 어, 수용을 할수 있지 않나. 계약서의 내용, 계약 조건으로 수용을 할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선화증권의 유용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볼레로 시스템의 주목적은 전통적인 무역수리 전자화 및 전자적인 방법에 의한 권리 이전에구리는데 어, 전자적 방법에 의한 권리 이전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본래로 어, 선화증권이 전통적 선화증권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전통적 선화증권은 운송이나 물건 수령일 물건의 수령증, 운송계약의 내용 등 다양한 정보의 전달 기능을 담당하는데볼레로 어, 시스템화에서 일체의 정보는 CMP를 통하여 전달되기 때문에 종이 선화증권 보다 더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전달 검토이 확인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기능과 관련한 실질적인 문제점은 어, 전통적인 선화증권의 권한증권적기능 문제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전통적인 선라증권은선라증권의배섬의 양도에 의해서 권리를 양수인에게 이전할 수 있는데 또 물건의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신용장 거래에서 은행이 담보권을 제공하는 것이 모두 이러한 권한증권성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전자문서는 어, 전통적인 선라증권의 서면을 요구하는 어, 국제운송협약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선라증권의 양도에 관련되는 법이 본래로선라증권에 적용될 예지입니다.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볼레로 선화증권에 대한 상관습이 단기간 내에 형성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전통적인 선화증권과 같은 수준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지도 희박하다고볼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그, 그 가능성 때문에 법적 효력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볼레로 선화증권의 사용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고요. 어, 선화증권, 전통적 선화증권의, 에, 선화증권의 양도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어, 재정법상, 성능법상의 양도 규정을 배제한 상태로 규정집에 의한 별도의 계약적 접근법을 어, 채택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 이, 여기서 계약적 구조라는 것은, 어, 첫 번째 영국계약법상 양도 승인이라고, 승인이라고 불리는 방식이고, 어, 방식이고요. 어, 또 이러한 그 절차들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민법상 양도 승인 절차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어, 결국 우리 민법에서 지명채권 양도 방식과 같이 새로운 계약이 어, A에서 B로 넘어갈 때 B에서 C로 넘어갈 때 어, 새로운 계약이 삼정 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어, 볼수 있습니다. 결국 본래로 세나중권도 어, 상당히 현, 현행 제도로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어, 이러한 그, 선하증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권한증권성이라는 면에서는 권한증권으로 보기가 어렵고요. 새로운 계약을 계속 내부에서, 시스템 내부에서 해 가면서 권리가 이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은 증권 자체의 그 양도로 권리가 이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국과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 전자 서류 환경으로 종이 서류가 이전하는 과도기적인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상 그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어, 첫 번째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어, 오늘 강의는 본래로 선화증권도 매우 중요하고 CMI 규칙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는 CMI 전자선화증권 규칙에서 전자문서 교환 방식에 있어서 운송계약의 법률관계 중 소진의 권리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원했는데 5가지 그 중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이상 제38강 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